아, 이형못 데리고 왔어. 와야야 진짜 크다 와. <웃음> 와 <웃음> 진짜 <웃음> 커. <웃음> 나 죽었어. 으으 야 으으 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됐다. 비안 오나? 비 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비가 아, 많이 내리네. 형 그리고 오히려 구리... 밤이 된것 같은 느낌 아닌가 아침인가 해 뜨거운 건가 거야 아마 응. 우리 이제 근데 뭐 하기로 했었지 구리 캐야지 아 우리랑 성동이랑 주석도 캐야 돼 주석 자 여기 구리 한번 찾아봅시다 구리가 땅에 보면은 약간 돌처럼 이렇게 돌처럼 튀어나 와 있어 어, 어, 어 근데 갖다 대면 구리라고 나 엄청 커 아직도 이러고 있네 야, 어, 어디 어. 트롤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쿵쿵거리는 소리 나는데 아까 음, 아오니 응 아오니 정말 어마어마한 애가 있어 형 여기 진짜 어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어 이거 보여줘야 돼 무조건 어? 금각 찾은 거 같아 구리 찾았다 어 나이스 구리 맵에다 표시해놔야겠다 아 여기구나 구리 광맥 딱 뜬다 야, 얘만 좀 조지고 갈게 음, 이 바위에 음. 끼어 있는 애들 얘딱 너무 걸리죠 걸 죽이려 고야 아직 용광로를 못 가서 던전부터 찾아야 돼 그런 것도 있었나? 어 던전 있어 잘 찾아보면 기억이 하나 안 난다 내가 찾아볼게 오케이 약간 동굴 같은 데가 있음 찾아보자. 그지 그지 그랬던 거 같아. 응, 응, 응, 동굴 같은 데 찾아야 돼. 어형나 찾았어 동굴. 찾았어? 어 진짜 바로? 어디야? 어 근데 여기 동굴 앞에 트롤이 어 저거 아오니. 아 저기 있다 트롤 있다. 어 나도 볼레. 플레미온 플레미온. 굴레이 길 거. 길 거. 이거 트롤 동굴이라서 여기는. 아또 다른 다른 데야 여기는? 어 공공벌여. 어, 왔다 플레미온. 어디 있어 둘이? 저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저기 저기 앞으로 쭉 가봐. <웃음> 나 지금 나무인 척 하고 있어. 아이형못 데리고 왔어. 오와, 뭐, 야야, 진짜, 진짜 크다. 와. <웃음> 저거 잡아? 잡을 수 있는 거야? 아, 가자. 야, 나, 나, 나, 나. 어. 난쟁이부터 잡고. 벌써 내가 먼저 나 인식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와, 야, 진짜 크나 죽었어. <웃음> 맞으면 죽어, 저거. <웃음> 죽었어? 나안 죽었어 아직. 불안달 있으면 싸. 불안달 소라고. 불안달 해봐. <웃음> 무슨 그런 상스러운 말을 아, 그렇게 말했잖아 오 여기에서 한번 자가지고 여기에서 리스폰 되는구나 금방 어. 가요 얘반 피해 이제 구르기로 피해야 잘 피해진다 나스태미나운써나 어. 죽어 외밤왕봐 나이템 먹다 또 죽겠다 어 혜진한테 왜 이렇게 많아 조심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어 거의 다 잡았지 아, 나이스 위치 좋다 어, 거의 다 잡았어 정말 이럴거야 그 형님 있다고 저 깐죽대는거 봐 오케이 다 잡았다 거의 진짜 근데 쟤네도 야. 트롤에 싸내기에 다 죽어가던데? <웃음> 쟤네도 맞아? 으아아아 <웃음> 진짜? 진짜? 어나활활 활 끝났음 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그래, 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잡았스. 잡았다 굿굿 굿. 자 잡몹들 처리 처리 어 떨궈지만 잡은데 아쟤제다 잡은거 같애 근데 아 맞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왜 이렇게 쎄지? 아, 뭐로 때린거야? 아 도끼가 질, 질이 좋구나 형이 형이 준 <웃음> 도끼 전투중일 때는 연속 세번 휘두를 수 있거든? 3타가 대가리가 엄청 와요. 좋아 아 일로와봐 아. 아. 어, 뭐야 아, 뭐야 이게 뭐야 어, 뭐야 징그러워, <웃음> 징그러워. 어, 뭐야 이거 <웃음> <징그러워>. 아, 아이템 <웃음> 왜 이렇게 커아나안 <웃음> 어, 가질래 안 가질래, <웃음> <웃음> <웃음> 가질래. 뭐야 안녕하세요 아나안 아, 아, 가져 저거 싫어 한육 해먹자 저걸? 오 <웃음> <그건 웃음> 너도 한번 집어. 다들 개짓대. Mamma Mia. 던전 찾아야 되는데 집에 가서 수리 한번만 하고자. 보 아까 그제 어. 앞에 있었던 동굴은 들어가면 재네 많아? 아니야 없을 거야. 거기 가서 템 먹으면 돼. 거기 있는 팻. 어... 아, 왔다 왔다. 이게 멀지 왔다, 왔다. 않네. 크리 좀 하고, 형 트롤 가본 만들 수 있다는데 사실이야? 어와 네. 진짜 만들어서 입어 아, 트롤 아, 가죽 어, 바지 어차피. 오 대박 그게 떴어? 이거 아, 오케이. 어, 하나 만들었는데 가죽 다섯 개 들거든? 나 가죽 다섯 개 있어 일단 만들어 일단 어쨌든 만들어야 돼 트롤 세트 맞춰야 돼 트롤 가죽 어. 튜닉이랑 트롤 가죽 바지 어 일단 만들게 그러면 응 어차피 만들어서 입어야 돼서 아니 근데, 근데... 잠깐만 화살 하하 재밌구만 햇볼을... 오나 파래졌어. A few moments later. 아 그럼 나는 아 하나도 없지 이제 나 가중 남는 거 없지. 가자 가서 던전 찾자. 9 0돌창 어, 만들어 볼까? 그다은니가 들고 있음. 어 아, 그래? 그래? 이거야. 근데 삼돌 차라리... 도끼로 조진다. 아 누가 이렇게 찔러? 좀 이상하지. 양손... 양손이 아니라. 응 아, 맞아 뭐야? 맞아 그렇게 싸. 공속이 짜는데 테미너가 너무 빨리 떠. <웃음> 칼이나 도끼가 나올 거야 아마. 이제 한번더 가서 저기 찾아야 돼 던전. 요런데 돌아다니면은 동굴이 있거든. 그걸 한번 좀 찾아봐. 오케이. 아까 뭐 동굴 발견했다며. 거의 트롤 동굴이. 트롤이래. 여기는 루팅하자. 트롤 동굴도 루팅해야지. 이쪽이 위치 맞아. 트롤 동굴인데 뭐 들어있지? 트롤이 들어있겠죠. 여기 있다. 찾다. 들어가야 돼? 응 음, 들어가면 돼. 오 들어갈 수 있구나. 트롤이 괜찮네. 앞에 있었으니까 막 괜찮을 텐어 <웃음> 오. 아인이랑 보석 있어 여기. 아 여기 버섯도 있다 맞아. 오, 좋아. 오 버섯 좋아. 다 야야야. 있어 다고니 살았다 도망가, 나가 도망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오 진짜로 아, 깜짝이야. 오케이 하나 붙오야 깜짝이 에있지한 마리 잡았는데? 어? 오, 씨, 도망가자. 와다 아, 뒤통수 후리는대 와, 와. 와. 그 일자가 너무 멋데아 이렇게 심쿵한 거 처음이야. 좀 흩어져서 맛이네. 좀 찾아보자 우리 어. 엉겅키 보이면 그거 캐 진짜 많이 필요함 이건가 보다 어 여기도 구름한 게 당근 씨앗인데? <웃음> 어 나도 당근 씨앗 먹었는데 어, 어 이게 엉겅키인가 보다 그렇지 네. 엉겅키 어 여기 눈 있다 여기 설산이다 더 가면 거기 못 가잖아 네. 여기 가면 뒤짐 그치 저게 뭐지? 여러분 여기 보라색으로 막뭐 연기나고 있는데요? 거거 닫아야 될 거야. 몹이 계속 소환되는 곳일 거야 이만 여기 주석 뭐 광맥이 있다? 있어 어... 푸셔 그 푸셔 아 그냥 부숴면 되는 거야? 도와줘 도와줘 다곤나 도와주러 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부숴어! 오케이 나이스 안 보여 던전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렇게 막지 아, 않는데? 아... 몹이다 아... 스켈레톤이야 살려주세요. 스켈레톤 있으 근처에 던전 있을 가능성 큰데 여기 아 여기 ]구나. 이쪽인가 보다 그러면 여기다 던전 여깄다 내 해골 있어 해골 별 해골 있어 조심해 피지꼬리만큼 산다 <웃음> <웃음> 아 말도 없어. 이게 해골 별두 개짜리 있어. 얘 뭐야? 어, 도망가. 도망가. 야, 이거 이거. 아두 아, 뭐? 개야. 야, 도망가. 야, 도망가. 이거 못 잡아. 어, 아니, 어, 폭탄 같은 되겠다. 거 없어. 야, 일단 정, 넓은 평지로 가자. 평지. 어, 정, 여기 정, 뭔가 정지? 있을 거 같은데 느낌이? 아, 쟤네 집인가? 어, 얘네 그래도 멀리는 안 온다. 별두 개짜리는 없는 거 같은데. 이제? 오, 이씨, 나이스. 와 대박세. 데미지 왜 이렇게 세지? 형이 준 도끼이기 도끼가 때문이지. <웃음> 도끼가. 그러니까 <웃음> 도끼가 최고인데? 이제 없지. 그런 것 같아. 가자, 가자, 들어가자. 좋아. 요. 오케이. 스켈레톤 종류는 몽둥이 같은 둔기류에 약하대요. 어... 그래서 도끼한테 데미지가 많이 나. 아 그런 게 있구나. 상대방도 있구나. 아또 있다. 둔기 어디 서어 둔기. 나도 걸 때린다. 와이씨. 내가 왜켰어 <웃음> 대박이야. 이게 둔기류라서 그런가봐. 어, 개지류. 잡았다. 오케이. 여기가 맵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기억할 그렇네. 수 있을까 우리가? 형 걱정 아, 말고. 아, 아니야. 이쪽으로도 음. 가보자. 다 어차피 가야 될 거야 아마. 오케이. 요거 여기 있다. 스루틀링 액. 요거 들어야 되거든. 한번 던져줄게. 야, 아, 다들 레시피 어? 가지라고. 너도. 이걸로 이제 포탈 만들기로. 아 포탈이랑 포탈. 재련기이거되게이상한괴이 어, 재련기 소리 도나. 그래. 아! <웃음> 기에 성공했더니 레벨업 했어 이사레사없이 사람은 레서에서이에에뒤에에에 아악! 도 있다고? 아야 잠깐만 뒤로 빠져봐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뒤로 빠져 아나 죽었어 죽었어? 근데... 야 유령은 어떻게 아 나도 죽겠다 유령 때문에 못 가겠어 아 젠장 <웃음> 아... 아 이게 패링이네요? 피할 수가 없어 어? 죽었는데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패링하다가 죽었는데? <웃음> 방패가 좋아야 돼 패링하려면 우리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 자자 그래 어 아 완전 개털 됐네 이거 <웃음> 아 너무 어렵네 아 저기 너무 어렵다 네. 저기 길이 좁아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 맞아 어렵다기보다는 맵이 좁으니까 우리가 싸우기가 음. 너무 힘들었어 맞아 가보자 한번 이야. 으이야. 아내 네, 이거 피 이걸로 먹을 수 있을까? 아, 우리 시체 지키고 있으면 어떡해? 아. 맞으면서 시체 먹고 바로 나가야지 한 명씩 한 명... 가야 돼 우리까지로 갔다못 나올 수 있어 어한 명이라도 먹자 이거 만약에 또 죽으면은 제일 첫 번째 죽었던 시체 없어져? 아니야, 무덤이 아, 두개 생겨. 다행이다. 응. 어 그렇구나. 너무 하드코어하진 않네. 어 거의 다 왔다. 여기,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우리가 다 같이 가? 제발. 어? 오? 어? 뭐 여기있 어떻게 해? 앞에 있어 앞에? 나 혼자 어, 먹어야지. 플랜, 플랜, 플랜. 아 플래퍼, 플래커 먹어. 플랜 안녕히 계세요. 일단 나가야지 난 <웃음> 일단 장비 나가, 다 있어. 차려 입고 들어올게요. 이렇게 피도 채워. 우리거 오른쪽임 오른쪽인데 오른쪽이야? 유령이 지키고 있어서 안돼 나는 아 그래도 이형이라도 먹어도 다행이다 플임이랑 같이 와야겠어 나는 채우고 <웃음> 형! 나 둔기가 없거든? 둔기 내구도 다 돼서? 아 던전 입구가 안식철래 여기다 형. 제작제 만들어 봐 형? 어? 어. 망치줄게 <웃음> 난잘 몰라요 기다려봐 여기? 여기에 작업대가 된대 됐다 아 그래. 지붕이 있어서 되는구나 어 저기 너무 멀대 형 그러면, 잠깐만 어디다 지어야 되 조금만 구석그으로 붙여봐. 아 여기 된다 여기 됐다 그다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다면그나나 그러면, 그러 들어가서 싸울게. 오케이. 어 없어. 어 여기 있다. 이걸로 어떻게 싸워 야, 이 지금 면울때 여기 가면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그러면, 그러 들어가 볼까? 아면 그러면, 그러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여다아형 왜이렇게 메가리 없이 승을 하자 나 먹었어 <웃음> 으악! 이어 나가! 뒤도도록 아... 보지마! 아...ACP 채워야돼 이거 <웃음> 어나 먹었어 방패가 있어야지 패링이 되나 이거? 어 방패 있어야 돼 방패가 있어도 레벨이 낮으면은 안돼 그 방패레벨이 아, 너한 다시 오고 있는거야? 응 다시 오고 있어 좋아, 일단 별한 개짜리 해골은 잡았고. 나이스. 별한 개짜리 해골이 제일 박스 있어. 가자. 아, 아 맞는 데미지가 좋세면 패링이 안 돼요? 그게 패링이야? 응. 패링의 조건이부터. 이... 그래서 방패의 등급이 좀 높아야 돼. 어, 괴물 소리 들린다. 들린다. 어, 왔다, 그러니까. 왔다, 왔다, 오, 온다, 왔다. 온다, 온다, 온다. 아야야야, 저 활사형! 아, 유령이 나 때려요! 이거 나가자, 나가자, 이거 안될 것 같아. 나가자, 어, 어 나가, 나가, 나가, 나온다 나가, 상대가... 나가, 다상 나가, 나 나가, 나가, 나가, <웃음>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다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크가 나가, 크크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가 나가, 나가, 던전 나뉘어 갑자기 확 오르네 던전 가서 어떻게든 구리만 띄우면은 이 위기만 잘 극복해보자고 어앞에건 바로 있어 형 바, 방금 죽은건 그리고 우리 왼쪽에로 죽었던건 형 농기형 먹어 어, 오른쪽 가자마자 뭔데. 있다고? 어 가자마자 있어 먹고 오는데 그냥 됐다 됐다 나가서 밟... 옷좀 입고 올게 뭐였죠? 근데 밟을거 같아서 밟은거 죽지마고 앉아있어봐 여기 피 채워봐 일단 어? 이 멍청이들 거. 여기 못 올라오네? 잡았다, 요놈. 나이스. 네. 뭐 플레이는 근데 얌쥐로 잡고 있어. 어. <웃음> <오. 웃음> 얌쥐로 잡고 있어. 잡았어요. 어, 잡았어요. 아, 저 지에서 먹고 있었구나. 거냐. 어, 대체 어디서냐고. 아, 먹었어. 어, 제안 움직인다. 응? 쟤쟤 뭐야? 몰라. 잡나 봐. 네. 왜, 왜, 왜? 막타고. 요. 도고 어? 있다. 나이스. 굿. 여기 스로틀링에 총 10개 모아야되거든? 어 여기 3개있다 4개 모았지 그럼 총 아하. 반대쪽 방으로 가면 됐든 이제 형 정면부터 가볼까? 그러자 기다려 내가 요거 켜줄게 문 열고 어. 저기 해골있다 아 있다 쑤셔 일단 뒤로 빠져 어 뒤로 빠져 오케이, 뒤로 오케이, 빠져 오케이, 오케이, 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쟤네 빠가살이거든 여기 다시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못해 아 진짜 그러네? 아 맞네 <웃음> <웃음> <웃음> 쏘아 빨리 쏴. 아 그러네 엄청하네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아유 우매하다 우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웃음> 찌르는거 진짜 형 <웃음> <웃음> 저기 두 마리 더 있어요 오케이 또 불러 또 <웃음> <웃음> 두 불러 두마리 더 두마리 더 불러 불러 <웃음> 컴온 컴온 컴온 어, 컴온 컴온 컴온 <웃음> 아!!! 어, 쟤 화살이야 그냥 아 저기 안보이는데 근데 아, 패링되네 <웃음> 진짜 로 봐. 여러분 봤어요? 패링한거? 나 방패 없어도 패링돼 아 그래? 방패 없어도 되는구나 스로틀링에 이제 몇 개지? 이러면? 지금 나한개두개더 있거든? 여기 모이고 있다 어! 어! 루비다! 아, 그래, 분장 루비. 하나만 더 돌면 되겠다 여기 루비도 있어요! 루비 L도 두 개! 있지. 오케이 가자! 됐다, 우. 가자! 분전 하나만 더 돌면 되거든? 그럼 어, 우리 어, 이제 바로 둘이도갈수 어, 여기 아니지! 하나 더 찾아야겠지, 그러면? 아니면 집에 갔다 갈까? 아 어, 어! 수리하고 기다려봐. 이거 아이템 정리 좀 해야겠다! 해야겠다. 어, 그래야겠어! 인벤토리 꽉찼어 나도! 아, 그래? 집 가야겠네, 그러면? 집 갔다 오자 그러면. 오케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기어갔다 오겠습니다. 나는 위치 찾고 있을게 그 다음 거. 업글할 수 음. 있으면 최대한 업글해와. 무기 같은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와 그래도 거기 깼다 다행히. 그러니까 말이야 다행이다. 어, 거, 저 꼼수가 먹히는 뭐게 다행이다. 어, 맞아, 꼼수 아니었으면 또 싸우다가 밖에서 휴식하고 싸우다가. <웃음> 밖에서 휴식하고. <웃음> 진짜. 건전히 나와야 되는데. 찾았다. 아집 어, 응. 왔어. 아 그럼 불라살 만들 수 있으면 좀 만들어줘. 아 오케이 만들어서 가져가줘 찾았다 찾다 여기다 일로 오십시오. 여기 트롤 있다. 트롤이랑 아, 해골이랑 싸운다. 오 개골 잼각 저장물 놓치다니. 그러게 말이오와 해골 한 방에 죽어. 빨리 가줘아 <웃음> <웃음> 우리 지금 굉장히 <웃음> 금방 여유롭게 할게. 쇼핑 중인데 급박 갈게. 일로 와줘. 빨리 <웃음> <웃음> 울지 마요. 앉아, 도대체, 더 울지 말고 기다려 봐요. 너 대체 언제 와? <웃음> 생 단체 있지? 다섯명이야가 <웃음> 나와 봐 빨리. 상자 닫아 일터 <웃음> 빨리 와. 그럼 내가 요 <웃음> 얼마나 다급하면 저래. 됐어. 가자. 됐어. 됐어. 출발, 출발. <웃음> 문안 잠가도 되나? 가스불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뛰는 중. 다고나 다고나 다고나 붙어 붙어 어. 일로와 일루와 일루와 아아아아 어, 어, 어. 강력한 힘어형 <웃음> 최고야 무슨 헐크 같았어 ㅎㅎㅎㅎㅎ <웃음> 이게 빨라 맨손으로 가야 돼 어, 뭐야 이거 아, 아, 저 맨손인데 저형 홍길동이야 거의 아 그래? 레벨업 많이 했나 보다 하루 종일 뛰어댕겨서 속도가 좀 빨라졌나? <웃음> 어저 그런게 있나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I am my m 아, 따 드디어 만났어. 아, 거의 다 왔어, 우리. 드디어 당황. 만났다. 어, 여기 있네, 동굴. 아, 이거 우리 동굴구나. 얜 뭐야? 난쟁이 어. 투사? 얜좀 쌤. 위험해 보이지 마, 쌤. 쟤좀 아픔. 어, 나 패링했어, 방금. 어, 패링 된다. 아, 너무 아픈데요? 안 될걸? 아, 되지 않나? 근데 약 하면 안막힐거 아마. 아, 이거, 씨. 패링하니까 뭐 피가 이 뺏는 정도밖에 뺏는 안 달긴 거. 하는데. 어? <뭔람> 여기 어디야! 아 지옥인가? 뭐야 나 페링 왜 이렇게 잘해 어 뭐야? 저저 오. <웃음> 조용, 조용... <웃음> 어 잠깐만 와야나 페링 성공했는데 나이스. 왜 21이다라 미친거 아냐? 나이스 막타! 잡았다 나이스! <웃음> 뼈를 주고 살을 취약이라니 <웃음> 개손해잖아 <웃음> 내가 오는 길 도망치다가 하나 더 찾았어 절로 가자 아 진짜? 우리 한 여덟 개 모았지 여기 돌면 끝이겠지? 그거 아홉 개 있던데? 집에 아홉 개? 어, 어 그럼 여기만 돌면 끝나겠다 근데 옆에 하나 더 있어가지고 어? 아홉 어디? 에이? 전방에! 어디? <웃음> 대놓고 있는데? 어? 저기. 어 피가 아, 별로 없네 <웃음>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웃음> 내 새끼라니 야! <웃음> 잠깐만 <웃음>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잡았다. 아, 아, 개꿀. 라이스. 아, 먹자. 어징그러운거 어. 나오겠다. 오이기 전에 먹는다. 어. 살짝 보였던 거 같은데 다 먹었어. <웃음> 잘했어. 여긴인가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어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찾았어 찾았어. 일단 들어가봐. 불화살 나눠서 어떻게 해 주지? 아 됐어 그냥 가. 누가 뒤에서 횃불만 줘줘 줘. 나 30개 있어. 아 오케이.